이 시간에는 황금동 재개발보상지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준신축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는 제주석이라고 불리는화암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주인세대는 징크로 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각 창호마다 비가림 역할을 하는 인방도 설치가 길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로티 바닥이와 천장 마찬가지 동일하게 SMC를 사용하였고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병명도 제주 석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cctv 사천널이 설치가 되어 있고 무인 택배함과 창고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계단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 정남향으로 이중 피열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 계단 쪽에는 벽돌 마감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옥도 쪽 마상가지 이중 PL 창으로 넓게 뽑아 나왔고요 천정과 바닥, 에폭시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효과를 준것 같습니다. 현재 투룸 공실이 있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에 청소를 하고 계신데요. 계약은 완료되어서 청소 중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관에 늙어 들어가는 키노베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중... 슬라이드 연동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변명한 아트월에 MDF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효과를 줬고요. TV를 제외한 나머지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도 그다지 작지는 않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에어컨이 기본적인 옵션입니다. 3층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마찬가지 2층과 동일하게 정남양 쪽에 이중 PL층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원룸 하나, 투룸 둘, 쓰리룸 하나, 4개의 네 객실로 되어 있고, 3층 같은 경우는 투룸 둘, 쓰리룸 하나, 3개의 객실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포인트 블랙 계통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었고, 대부분 센서 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층 주인세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관 입구 마찬가지 채광을 위해서 피해 창은 넓게 보관하고, 벽면과 천장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세대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사면등 문이 되어 있는데 요이 문은 주인세대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입니다. 주인만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 PL창호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마찬가지 키높이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에 헤리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문 마찬가지 사면등 주문을 사용하였고요. 중문을 열고 우측을 보게 되면 세탁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일러실과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개로 따로 되어 있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작은 방이 건축되어 있는데요. 작은 방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마찬가지 넓게 뽑가져서 다용도 용도로 사용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다용도로 실제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보일러실은 실제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짧은 밥을 나와서 이제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천장 마찬가지 LED 등으로 이용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주었고요. 주방은 주부들이 좋아하는 디그자 주방으로 아일랜드 식탁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면 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높게 들었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벽면 쪽으로 아트걸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 천구를 높게 들어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되게끔 해서 시공을 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안방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방 옆에 부부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장 매립형의 요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안방 욕실 부분 쪽으로는 화장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는 옷걸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욕실 내부는 육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림을 하고 있는 집이라서 자세하게 찍지는 못했습니다. 안방 옆쪽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방이 시공되어 있는데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작게 복층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천장을 아주 높게 들었고요. 요컨을 벽면 조명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 안에 복층을 넣은 이유는 거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에 복층 구조로 넣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을 나와서 주방을 다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루이로 설치된 상부장 하부장,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공간이 주방에서 바로 베란다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문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문을 설치해놓으면 주부들이 다용도 실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 건물 주분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입구 중문 왼쪽으로 보게 되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욕실이 시공되어 있는데 샤워부스기,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팅 방지를 위해서 턱을 조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림을 사는 집이라서 자세하게 영상을 찍지 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강 화면으로 다 보일 건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계단 마찬가지 경사도가 아주 낮은 편이고 천정 인테리어를 주었고요. BL 이중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채광효과가 아주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옥상을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작은 창고가 하나 더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청구와 메리형 에어컨 때문에 이와 같은 병상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바닥은 연집과 동일하게 우레탄 방수 도장을 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험 건물은 준신축으로 주인 의사에 따라 소문내지 않고 매매를 해달라는 의중에서 정확한 위치는 설명 드릴 수 없으며 황금도 재개발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돼지 61평, 검평 106평, 매매금액 13억 5천, 절충 가능하시다고 합니다.